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 명의 하나님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분 있는 곳에서 누굴까요? 요 신자 신자들 그렇죠? 성도들이죠,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이에요. 그냥 믿는 자들 에, 그럼 이게 혈육의 자녀가 애고의 마음으로 믿는 거는요.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.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알고 믿는 자들 있죠. 하나님과 소통한 자들. 하나님이 어 계실 거야. 내예내 예, 내 안에 계실 거야. 아니면 나한테 임하실 거야. 나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. 이렇게 믿는 자들은요. 아직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소통해야 돼요. 아, 계시네.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.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들이라고 하는, 하나님들. 예. 자, 예. 성령. 예. 이 자리는 하나의 성령이에요. 하나. 예.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예요. 우리의 애고. 예.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혼과 육이죠. 성령이 영이 되고. 그래서 이 죽은, 보통은 이 영은 우리 안에 살아있지만 죽은 영 상태라고 그래요. 왜냐면 예. 우리가 모르고 자각을 못하고 사니까. 이영 자리, 우리의 영은, 인 성령을 자각해 버리면 각성해 버리면 각성해 버리면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현존을 드러내죠. 성령은 I M 이죠. 예, 현존을 드러내죠. 그러면 이 혼과 육이 혼은 거룩해지고 육은요 예, 부활합니다. 재밌죠. 영생이라고 할까요? 영생 예, 부활 영생. 예, 혼은 거룩해지고 육은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. 죽이죠.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 모든 변화가 일어나죠. 그래서 성령, 성령을 각성하는 건 칭의. 요거 한 번만 하고 갈게요. 혼이 거룩해지는 것은 성화, 육이 부활하는 건요. 영화, 영광스러워진다고 그랬어요. 요세 가지, 이걸 닦아야 성도예요. 왜 칭의, 성화, 영화 말씀드리냐면, 이게 하나씩 단계별로 한 번에는 안 됩니다. 단계별로 닦아가고 있는 중인 분들이. 그래도 성도죠. 그렇죠? 성령은 받아야 성도죠. 성령을 받아야 거룩해지죠. 여러분이 믿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. 믿는다는 것도 에고 노름이에요. 에고가 불안하니까 뭔가 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, 형상을 하나 세워가지고 믿기로 해요. 이것도 우상입니다. 사실. 하나님 자체가 아니거든요. 우상이에요. 하나님 자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만나게 돼야 진짜 성도가 돼요. 좋은 의도로 어 우리가 상을 세우더라도 어 믿기 위해서 상을 세우더라도 일단 그거는 일종의 우상입니다. 그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. 그러면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. 자,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지고 있는 존재. 아직 다 영광스러워지지 않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성경에 사는 하나님.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으로 이해하고 육으로 실천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세요. 예수님께서 이런 구절이요. 도마 복음 너무 센데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. 이런 내용이. 도마 복음 먼저 보자고요. 세 명의 하나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거룩하다. 아니 성령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거예요. 그분들이 애고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애고, 그 혼과 육에 뿌리인 성령을 찾았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하나님들이라고 불립니다 둘 또는 하나가 있는 곳에 그럼 그런 사람 성도 둠세 명이면 당연히 거룩하고 둘 또는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그래도 거룩하죠 왜성령 성령 임 했으니까